저희 의왕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어 2015년도에 여성단체 연합회를 창립을 해서 2019년도에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 단체 협의회 의왕시 지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. 어 그리고 저희 의왕시 여성 단체 협의회는 의왕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단체이고요. 또 보육원 요양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고 저희들은 달려가서.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.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 지회 화이팅!